선명대랑 뭐 수색대는 기수열이라든지 타 뿌대 취급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 <웃음> <웃음> 기회와 또 이런 것들을 얻고 싶으면 다시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있다면은 전망사를 어 음. 하면 되게 또 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그 네, 병장이었잖아요. 네, 병의 마음도 알고 네. 또 간부가 됐으면 간부의 마음도 어, 알고 그렇죠. 네. 병의 입장. 아 이걸 뭘할때아 내가 병때 있었으니까 얘는 병사들 똑같이 기분을 알거 아니에요. 아니들 뭐, 할 때, 음. 뭔가 이럴 것 같다, 음.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 그렇죠. 래도 네. 지휘관님들이나, 뭐, 장교님들 말하죠. 예. 음.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허무하게 잘할수 있을 것 아. 같다. 이렇게 좀, 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약간 아, 조율을, 할 수. 조율을 음. 하면서, 좀, 아, 내가 이 중대, 아, 전마사도. 아. 예, 꼭 필요한 존재라고 아, 존재, 생각합니다. 어. 아, 저그 부분 진 좋은 것 같아요. 예. 병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상황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 예, 맞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이겨내면 진짜 부대의 일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전문화사의 위치다. 예, 아, 해병대 자체에 대한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요. 네. 예. 제가 해병대에도 약간 유명한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막기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음, 예. 혹시 뭐 겪어보셨는지? 예.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음. 해병대 내에서 뭐 악기발이나 뭐 하극상, 뭐 기타 갈군 등, 예. 그런 거는 존재를 합니다. 예. 예. 저도 겪어봤고, 예. 예. 이거를 말하기 전에, 예. 그 해병대 안에서는 훈련이 힘들면 예. 생활이 편하고, 예. 대신에 훈련이 편하면 음. 생활이 힘들다. 이런 예. 말이 있습니다. 아, 예. 예. 훈련이 힘들면은 이 생활 내에서 네. 엄청 편합니다 실제로 쓰게 어, 되고 예. 훈련이 되게 힘드니까 음. 훈련 끝나고 일과 끝나고 음. 생활실에서 지내는거나 그런 거는 다선생님들께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예. 다뭐든지할수 있습니다. 아좀 네. 불리하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입병 때부터 보급물품을 안 썼습니다. 아, 싸제품으로? 이 입영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화해서 싸제 네. 팬티랑 아, 네. 양말도 그비싼 기능성 양말 아. <웃음> <웃음> 그 깔창 좋은 것도 음. 쓰고 네. 티도 나시 같은 거 많이 입었습니다 아. 네. 그냥 국방 색깔 티 이런 건 음. 가능했습니다 네. 어. 생활만 해서 전혀 터치가 없어요 음. 대신에 약간 편의를 많이 보고 싶으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아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수색 교육을 안나았기 네. 때문에 근데 얘가 운동도 잘안 하고 음, 음. 편의만 계속 누리려고 하네, 하네, 하면은 음. 그때부터 약간 아까워 주죠. 예. 아 근데 그것을 잔소리나 좀안 좋게 받아들이면은 음, 음.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고 다성인들도아 이게 자기가 겪어본 일이니까 너의 그 자기 후임의 앞 아, 나를 위해서 음. 해주는 말인데.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예. 어, 저희 분의 저희 수혜계대는 일단 가우핑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아, 예. 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제가 또군 생활하면서 그 수대 말고 그 낙하산 포장 네. 그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한달 동안 포항에 가서 음. 보병 친구들과 음.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네. <웃음> 제가 제일고참이었죠 같이 지냈는데 어? 아, 이 아무래도 그 훈련이 빡세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하는 것만 봐도 와 이게 이제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그 전통을 한번 겪어보고 예. 한 번. 아. 아. 그리고 또전 실제로 또 가옥행 하는 걸또 목격을 했습니다. 포항에 가면 시설들이 많아요. 그 예, 공지 예, 시설들이. 예. 그래도 저는 얘 선임이 아니니까 예, 터치를 안 합니다. 이게 예. 묵묵한 규율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본상 예. 다른 부대의 후임 그런 거는 그냥 그냥 터치를 안 하는 예. 그런 묵묵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결론은 네. 네. 수색되는 적어도 없다. 가혹행이일시 없습니다. 일 어, 예. 깔끔한 부대다. 예. 음. 예. 다른 전통인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리는 음. 말에 하면 대랑 뭐 이제 수색 때는 기수열이라든지 다뿌대 취급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 <웃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이라고. 근데. 또 수색 때 음. 오면은 좀 이병, 이병 때 신병규과라고 하죠? 예 <웃음> 이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 아니고 예. 그냥 장난식으로 누구누구야 너 선하면은 타부대 고병 아. 기수하지마 래서 수색 때니까 <웃음> <웃음> 이런 거 장난식으로 음. 하고 음. 진심으로 저리 부모한테 우리 수색 때니까 쟤는 안쪽도 하지 말고 손이 많 하고 이런 교육받은 거 아.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람하고. 생활할 때는 뭐 딱히 뭐, 접점도 사실 없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네. 뭐, 수색대라든지, 헌병이라든지, 아, 쟤는 헌병되니까 기수열이야. 쟤는 수색되니까 기수열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러기보다는 어차피 네. 임무가 다르다 보니까, 저번, 접점도 거의 없고, 부딪힐 네. 일도 없다. 혹시, 이제, 실무에서 조교든, 이제 교관으로든, 이제 부사관들로 배움으로든, 이제 계실 때, 네. 뭐 미군이라든지, 혹은 타군이라든지, 타 부대랑, 어. 뭐훈련해서 이런 거한적 있으신가요? 아, 예. 네. 이게 또저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 별... 몇 년도부터지, 금게 16년도부터. 아, 16년부터? 네. 네. 동계훈련을 매년 하잖아요. 아, 어, 예, 예. 근데 저 때부터 딱, 미군들과 같이 훈련이 잡혔어요. 예, 그걸 예, k m a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 미해병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미군들이랑 같이 훈련이라고 보다는 예. 같이 교류전이라고 하죠. 예. 아, 같이 교류를 음. 하는데 딱 일정이 있습니다. 예. 예. 일정이 다 구체적인데 우리나라의 총기 예. 소개도 해주고 음 미군들 병기도 어, 소개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엄청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음. 미군 총은 M4잖아요. 거의 예, M4. 그렇죠. M4. M4에다가 뭐 가총 파츠들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 음. 수직 손잡이라든가 개머리판도 그새. 미금 사이트 뭐 3배율 버리고 4배율. 또 미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4배율이 4배율, 음. 3배율을 기본적으로 달고 아. 있습니다. 아, 진짜 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노트북이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교육수 음, 네. 제외하고는 저희가 음. 그냥, 음. 그냥 <웃음> 전희적으로가는자가는세로만 <웃음> <웃음> 이렇게 보는데 네네.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배율이 달려있어요 음.. 다 4배율, 3배율이예 네. 그리고 또 미군들과 협 교류를 하면서 음. 미군들의 전술도 배울 수 있고 또 한국 수대 전술도 음. 알려주고 예. 그러면서 같이 또 전술훈련도 합니다 음.. 네.. 함께, 예, 함께 같은 함께 팀으로서 전술을.. 예, 예 근데 네. 미군들은 함께 엄청 큰 대대가 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또수색대는 소수정이잖아요 예. 저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미군들은 매칭을 하면은 한 미군들 한 적어도 30명에서 50명이에요. 근데 저희는 10명도 안 됩니다. <웃음> 두개 음, 팀, 한개 음. 팀. 그냥 다섯 명과 음. 몇십 명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도 한번다 하는데. 예. 그럼 서로의 교류하는 서로의 전수 훈련을 보여주고 뭐 서로 적 역할 뭐 이런 아, 것도 합니다. 아 이런 것도 해요. 네. 배, 약간 배틀은 하지만 네. 전시를 네. 상정하에 네, 이런 훈련도 하는 거네요. 음, 오늘은 미군의 공격. 아, 아, 아 그게 한달 동안 뭐? 훈련을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2주또 독일 훈련도 주차마다 또, 아, 이, 또, 훈련, 또뭐 훈련. 훈련 내용이 다 달라지네요. 뭐 어택, 디펜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마지막 주차에 아... 전술연하고요. 플랭하면서 뭐 해프닝이나 뭐썰 같은 건뭐 약간 좀일어났는 없었나요? 어, 일단 리건을 네. 보면은. 보는... 그 시...